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 호항이호항시린미술관이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요. 음. 언덕에 있거든요. 음. 건물도 멋있고 음. 경치도 멋있고 안에 내부도 되게 좋고 전시장도 좋아. 음. 근크진 않은데요. 음. 제법 좋아요 저도광기몇번 가봤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포항 시립 미술관 되게 좋고 고맙습니다 네. 네네 마을잡고 음. 고맙습니다 포항 시립 미술관도 되게 좋고 네. 근항에이는 그 미술관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 거기가 수준이 높은데인데 포항이 아니요 네. 뭐지 그 수준은 높다 하더라도요 울산 이런데 가면 미술관 되게 많을 것같아요 없어요 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대일 뭐..뭐야 뭐 뭐야, 뭐.. 1인당 소득이 높은 도시라고 하는데 울산에 제대로 미술관이 단 하나도 없어요 울산은 한데 울산 미술관 있겠지? 없어요 울산 미술관도 없어? 네 양도가 미술관 훨씬 더많아 음, 울산 진짜 아무것도 없고 거기 울산에 작은 갤러리가 한두 개인가 있고, 백화점에서 사는 건 하나 있고. 이렇게 음. 그래서 이 지방 내려가면은 진짜 그거 대구는 그나마 좀 많아. 에베플라자 갤러리, 근데도 있고, 동산 갤러리, 근데 있고. 근데 화왕, 울산 이런데 되게 뭐가 막 그, 거기 수, 생활 수준이 높으니까 음. 많을 것 같은 데 음. 장관없어요 남아 파항 시립미술관이 잘 돼있어요 그 지은 지 얼마 안 됐나 봐? 아니요 한 10년 넘었어요 음. 한 10년 됐을 거같거기 근데 대전 이런 데는 진짜 시립미술관이랑 바로 옆에 이응로 미술관이랑 미술관 대전? 네 대전 어... 대전도 좋아요 대구는 대구미술관 괜찮고 다 네. 대구미술관은 방인같은 사람들 보기에는 좀 어려워 현대 현대미술관 아 요번에 그 어디야? 응. 그 갑자기 생각이 나네. 불상 두개 나왔잖아. 어, 응. 경매가 응. 다 유찰된 거. 됐잖아 응. 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거기, 거의 어디더라, 거기? 간송미술관. 간송과정, 간송.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네. 그거 어. 그 그런 작품들이 경매 에 나왔다는 거 자체가. 관음이참 관운, 좋은 의미로 시작되어 있고 했던 곳이잖아관음 갤러리가요? 관송 응 관송 갤러리야 응. 그거는 진짜 나라에서 지켜줘야 돼 돼. 응. 관송매술관은 진짜 나라에서 지켜줘야 돼요 그게 왜 관송인지 알아요? 그호흡를 따신 거 아니야? 네 전형 필이라는 선생님인데 사람이 엄청난값 까뿌어요 그리고 일제시대때 우리나라 미술작품들랑 이런 거다 팔려나간 거를 자기 그냥 다 차별을 들려가지고다가지고 그리고 6.25때도 피난가는데 국민정음 소품 다 챙겨가지고 자기 베개 챙겨서 피난가고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살인무조관 중에 이용 다음으로 보로를 가지고 있을 걸요. 공차가 뭐... 그런데 그거 운영하겠다고 작품이 경매에 나온다는 게 참... 제가 돈만 있으면 내가 거기서 사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기증할 텐데, 아니요,